너의 줄을 맘돌지?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오늘은 곱창 대란을 일으켰던 마마무 화사 패션을 살펴볼 거예요. 화사는 섹시한 외국 언니 스타일인데요. 진짜 너무 걸크러쉬 오늘은 세 가지 착장을 들고 왔는데 초초초 이쁘고 초초초 섹시해요. 아! 세 가지 착장 모두 데님 핫팬츠가 들어가 있어서 핫하긴 핫하지만 너무 과하게 섹시하지 않으니까 걱정 노노노 섹시하지만 맨살이 너무 많이 보이거나 어 옆구리 터진 순대처럼 막 여기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옷은 절대 절대 아니에요 화살을 구찌돌로 만들었던 구찌 수영복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사진 보자마자 저장했어요 바다에 놀러가면 수영복만 입고 다니기 살짝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짧은 바지 입어주면 진짜 짱짱 어, 해변가가 아니더라도 워터밤이나 신촌물총축제 같은 페스티벌에 입고 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구찌 수영복은 공식 홈페이지는 없고 구매대행을 해야 하는데 어, 한국 돈 가격으로는 한 5,60만원대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수영복인데 어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다만든데요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저렴이 수영복으로 흰색 수영복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 포에버 테니온 제품으로 2만 원대고 치키 원피스 수영복이에요. 이거 진짜 예쁘죠? 청순 섹시한 아이예요. 수영복이 하늘 색이면 되게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좀 청순한, 청순청순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잠깐 슈팬츠에 가터벨트를 더한 착장이에요 가터벨트는 MFL 같은 속옷가게에서 살수 있고 가격은 만원대면 은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예쁘긴 한데 엄마가 보면 비겁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주의 템 가터벨트는 어 속옷의 일종으로 그치. 여자분들 스타킹 신잖아요. 스타킹 신는데 팬티 스타킹 말고 허벅지까지 오는 스타킹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다니면은 막 이렇게 길이 렇게 이렇게 걸으면은 허벅지 이렇게 이렇게 스타킹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벨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팬츠에 티셔츠 크롭 티셔츠 입고 다닌 사람 많은데 단지 저기 가터 벨트 하나 더 했다고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섹시해 하트 하트 가터벨트는 추천하기 살짝 조금 그렇고 대신 크롭티를 추천할게요 이 크롭티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슬럽 세미 크롭티 지금 세일해서 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은 고지 나시에다 팬츠를 입었데 이런 이런 느낌의 옷들은 f o r e v e 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21언니 이런 골지 나시는 바디 수트 디자인으로 입어야 핏이 예쁜데, 바디 수트가 아니라 바디 수트, 바디 수트. 바디 수트는 수영복 같은 디자인으로 밑이랑 위랑 이어져 있는 그런 옷을, 옷의 디자인을 말을 하는데, 우리 막 티셔츠 입고 무릎 꿇고 손들어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옷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상하게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디 수트를 입으면 밑에서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핏이 망가질 염려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아 뭐야 화장실 가기 불편하지 않아? 저거 다 벗고 해야 되는 거야 수영복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요즘 그 밑에 탈부착식으로 단추나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제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때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추천 아이템은 포에버 튜니온 골지 케미솔 바디수트 이거는 어깨 끈이 진짜 진짜 얇은 얇은 끈으로 되어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15,900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전부 추천한 아이템들을 포에버 튜니온에서 추천을 했어요 화사같이 외국 어니 스타일을 찾으면 짱짱 저렴한 스파 브랜드 포에버트니원을 추천하는데 포에버트니원에서 쇼핑을 할때 저만의 쇼핑 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보다는 기본 베이직 라인이 입을만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관련된 패션 영상은 이쪽에 링크 걸어줄게요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